한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한중일 등 동방의 3국의 사람들이 약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왔습니다. 네, 요즘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거리에 가보면 점포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는 걸 많이 볼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자는 관잡이라는 한자인데 꽉 끼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자의 모습을 잘 보면 윗상과아래화를 붙인 모습이죠? 꽉 끼기도 하고 위아래로 이동하기도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카드카 자를 따로 만들려다가 이 글자로 겸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마 몇년 후에는 정식으로 자전에 등재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이런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국제 스포츠로 탁구가 대유행을 하면서 탁구를 상징할 만한 한자가 필요해졌는데요. 원래 탁구란 탁자 위에서 친다고 해서 탁구인데 뭔가 더 글로벌하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 필요했어요. 흔히 탁구곡이 빠르게 오가는 소리를 핑퐁 핑퐁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비슷한 한자를 찾다보니 병사병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국식 발음으로는 빙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를 좌우로 나눠서 핑퐁이라는 글자를 새로 만든 겁니다. 일본에서도 재미난 한자가 채용되었습니다. 통조림이나 음료캔이 많이 나오는데 마땅히 깡통을 표현할 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캔을 따는 모양과 가장 비슷한 자를 찾다보니 질그릇불라는 한자에서 깡통의 형태가 느껴졌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한자를 깡통깡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한자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는 농경문화라 논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밭을 의미하는 밭전자는 있었지만 논을 뜻하는 한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많이 들어가는 논의 특징을 담아 밭전자 위에 물 숫자를 얹은 논답이라는 글자를 새로 만들게 되었죠. 이 한자는 이미 오랜 세월 쓰이고 있습니다. 논산이라는 지명도 논과 산이 많아서 붙여진 것이라 하던데 예전에는 답산이라고 표기했다고 하니 역시 그럴듯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다른 한자들도 몇개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댁을 뜻하는 시댁시자 아시나요? 중국에서는 시댁을 다른 말로 쓴다는데요. 우리나라는 계집녀 옆에 생각사자를 씁니다. 여자가 늘 생각하고 고려해야 하는 게 시댁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여자가 시댁에 가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송편이나 절편할 때 떡편자도 우리나라만 씁니다. 먹을 식자 옆에 책 편이죠 우리나라 떡은 책처럼 늘어놓거나 쌓아가는 방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생겼나 봅니다 그리고 건축용 대지 할 때의 집터 대자도 우리나라 한자인데요 대신할 때의 발음과 아래의 흙토에서 땅이란 뜻을 가져와 결합한 형성문자입니다 요즘 겨울이 점점 깊어지니 문틈으로 바람이 팽팽 들어오곤 하죠 이럴 때 쓰이는 문바람팽이라는 한자도 있습니다. 문문자 사이에 바람풍. 아주 직관적인 글자네요. 또 망치라는 도구를 표현하는 한자도 있습니다. 바로 망치맞자입니다. 딱 봐도 망치 형상을 본다 만들어진 글자겠죠?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알파고와 겨뤘던 바둑황제 이세돌 기억하시나요? 이세돌 할때 돌은 이렇게 쓰는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돌을 뜻하는 돌석자 아래에 리을과 가장 닮은 한자인 세을을 바쳐서 돌이라는 신한자를 만들어낸 거죠. 독립운동으로 유명했던 신돌석 장군의 이름에도 이 돌자를 씁니다. 이렇게 한자는 지금까지도 한중일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한자는 아주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죠. 그러니 한자를 무조건 중국의 문화라고 여기고 모든 것을 한글로 바꾸려기보다는 하 우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